전체적으로 보니까 어두운 톤인데 우드톤을 줘가지고 굉장히 따뜻하면서 특히 음식이 예쁘게 나올 수 있는 배경인 것 같아요 편안해 네, 편안한 느낌을 주니까 아아 우대갈비 우대입니다 네. 이건 잡아서 이렇게 먹어야 돼저 진짜 부드럽지 저거 봐, 저, 저 마블링 봐 어우, 꽃이야 심지어 옆에 마늘까지 구운 마늘까지 와 진짜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호텔에서 파는 것 같은 비주얼이에요. <목소리도> 비주얼만 봐도 맛집이에요. 비주얼만 봐도 맛집이야. <목소리도> 오 와, 아, 너무 좋아. 어머 다리살이면 진짜 부드럽겠다. <목소리도> 너무 맛있겠다. <목소리도> 토마토 너무 맛있겠다. 소스도 있고 아래는 에 치즈랑 저기 메시드 포테이토 아 매콤한 토마토 소스가 깔려서 그렇게 나가요. <목소리도> 매콤해. 요나 <목소리도> 너무 좋아. 좋아요, 메시드? 전다 좋아요, 지금. <웃음> 야! 피칸테 파스타. 파스타에 낙지가 들어가? 와, 완전 낙지 통으로 들어가네요. 낙지 한 마리 들어가 있네요? 와, 해물집 느낌 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해산물이 새우도 들어가 있고 낙지도 한 마리 들어가 있고 너무 풍성해 보이는데요? 꼬득꼬 소스 봐 진해 보인다. 맞아요. 갑각류 껍데기로 소스를 만들었어요. 아, 아 맛있... 맛있겠다. 아, 진짜... 이건 그냥 몇 그램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목물이죠. 먹물리... 아우 이뻐 이뻐. 목물리조트. 어머 이뻐. 근데 엄청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목물의 그 맛이 향긋하기도 하고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저것도 오징어가 통으로 들어가네. 통으로 그냥 아예. 통지통실한거 봐. 신선해 보인다. <목소리> <목소리> 뭐야? 버섯 크림. 버섯 크림에서 스테이크까지 올라가요. <목소리> 스테이크가 올라간다고? <목소리> 저 바벨은 저 리조트로 <목소리> 스테이크랑 같이 올려가지고 한입 먹으면. 와, <목소리> 너무 맛있겠다, 정말. 주방에 있는 그릇이 너무 웃겨요. 한심 뭐, 뭐. <웃음> 어머, 그릇이 쫙 깔렸어. <웃음> 이젠 호텔 단체 아닌가요? <웃음> <웃음> 이 정도면?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왔다나왔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다 나온다. 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다 나온다. 나온다 아, 어, 잘 먹겠습니다. 어, 너무 맛있다 야, 이거 진짜 오. 와, 와. 그러니까, 수기가 진짜. 장난 아니다. 어. 무기수기. 어. 무기수기 어머, 어머, 고깃수. 오, 수영이가 와, 오. 아, 저거지? 팀기에캐업 자르듯이 주쭉쭉 짜려버렸어요 한 맞다. 번에 <웃음> 와, 지대로, 지대로 싸먹어 어머, 우리 먹녕은 앞에서 고기 숙인 거 봤죠? 인사하고 아. 고기야, 핑크, 핑크 어, 아, 어떻게 설렌다 설레 와, 근데 진짜 익힘 정도가 제가 진짜 사랑하는 정도는 저, 저 정도는 에, 너무 잘된 건데 에. 아 그리고 이게 보니까 깍둑썰기로 짤수 있게 아유, 다 해놨네 와와 와, 대박이다 약간 튜브 스테이크처럼 자른다 오대갈비를 저거 봐요 약간 찹스테이크 느낌 네. 어 맞아요 아니 옆에 이 색깔 핑크 봐 그래 네, 완전 도라인 난리 났어, 아유, 났어. 진짜 아유, 아유, 와. 저기, 자 스탑스. 스탑스. 지금부터 돗줄 작전 시작합니다 60분 진다 쓰러졌어, 소영이 쓰러졌어. 맛있게 들어갔습니다. 아 와, 진짜 쫄깃쫄깃해. 음음 와, 육즙장나 아니야. 퐁퐁 나도 그냥, 그냥 먹어봐야겠다. 응, 네, 그냥 먹어 <웃음> 맛있나 음. 맛있나봐. 제 우와. 입에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먹으면서. <웃음> <웃음> 흥미가 살아있다. 와 근데 생각 부끄럽네 나는 딱이 국기를 원했었어 밑간이 살짝 돼있으니까 잡내도 없네 야 근데 육즙 진짜 넘친다 지금 홀그레인 소스? 홀그레인 같아요 홀그레인? 아, 아, 아,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와이 홀그레인? 네, 이거 딱이가다 토끼 씹히니까 식감 너무 좋은데 입안을 완전 개운하게 해주지 않아? 응, 음, 맞아 음, 음 스테이크 소스, 이건 어떤 맛일까? 음, 이거랑 좀이 와, 이거 너무 잘 어울린다 이거 스테이크 소스 너무 맛있어요 약간 네. 느끼하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너무 달거나 그러는데 여기는 되게 맛있네? 아 상큼해요, 엄청 직접 안 드신 거예요? 네 직접 만드는 거예요 물천기. 기성품 맛이 안 나요 완전 좋아요 <웃음> 감사합니다 뭘 찍었어요? 뭘 찍었어요? 원했어. 이거 먹어 엄청 고급져 소스 2개가 굉장히 많나 보다 톡톡 이 기기다 니까야 이거 소금 진짜 맛있다 완전 이거 뭐 진짜 그 소금 안 반.. 안 반의 음 느낌 나지? 않니? 음 너무 맛있는데? 음 약간 고급화 시켜주는 느낌이야 더이 고기를 그 소금도 그 트러플 소금인 거예요 이게 같이, 트러플 소금이요? 예. 어쩐지 예. 먹었을 때그 향이 풍미가 아, 너무 맛있 느껴지셨어요? <웃음> 두분 앞에 먼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게살 로제 크림 파스타 나왔습니다. 아, 네. 오, 오 파스타 맛있겠다. 네. 너무 어머 한 개. 네. <웃음> 이거 저거다. 색깔 무슨 감태 감태. 감태 감태 들어갔어 아, 대박이야. 어떻게 어떻게 설레 설레 설레. 아 세상에 세상에. 네. 게살 찾았지. 아, 아, 아. 야 이렇게 이렇게 길다라게 되는 게 게살이야. 응? 야. 게살이다 게살. 맛있겠다, 엄마 게살 통물이 들어가 있어 음오야 역시 야수양은어 파스타를 아주 아우 맛있겠다 아, 아 진짜 맛있겠다 게.. 게 엄청 진한데? 게 맛이 엄청 맛있다 엄청 어, 면발이 그리고 되게 탱글탱글하다 아 근데 나 근데 진짜 내가 먹어본 게살 로제 중에 원탑이야. 진짜? 어, 진짜 그 소스가 엄청 진해. 응. 나는 시원해서 좋아. 이 해산물 맛이 너무잘 나서 좋아. 리조또 드릴게요. 네. 어 나왔네요? 자, 오, 먹물 리조또, 리조또 나왔습니다. 오! 오! 어머. 이야. 어머. 이야. 비주얼 너무 예쁘다. 야 먹물 리조또. 야! 와. 어, 향기가 먹물 향기. 음. 어, 향기가 먹물 향기. 아 향이도 이미 진해 쫀득해! 쫀득해! 아, 안 비리다! 나 먹물 싫어하거든 먹물에 약간 비릿한 향이 없어 없어 그냥 쫀득하고 깊어 아니 데나 먹물 싫어하거든 먹물에 약간 비릿한 향이 없어 없어 그냥 쫀득하고 깊어 아니 근아 음 향이 이미 진해! 쫀득해! 쫀득해! 아, 안 비리다 밥알이 꼬들꼬들한데, 막 버섯도 씹히고 하니까 식감이 너무 좋다. 아 그리고 이게 먹물이 약간 좀 짭조름하잖아. 음. 그 짭조름한 맛이 간에 딱맞춰준다 그니까 비린내가 아니라 그 바다의 향기. 향이 아니 풍미다. 풍미. 풍미, 풍미. 아, 그리고 진짜 밥알이 적당해가지고. 꼬들꼬들하고. 꼬득꼬득 하면서 아랄이 커서 막 입에서. 난이 오징어. 오징어랑. 아 어, 예쁘다 아, 아 보기 네. 너무 예쁘다 네. 아, 저 아까워서 아저 어떻게 먹어 너무 예뻐서 어저메시드랑 토마토가 얼마나 섞어봐. 부드러울까 와와안에치즈로저대을쓰봐대로쓰대로썰지 저대로 쓰지 저대로 쓰지 저대로 쓰지 저대감 쓰지 저대로 쓰지 저대로 이지저대저 자, 저희 고줄 작전 60분 시작하겠습니다. 60분 오 스타트. 음. 바깥은 진짜 완전 무서워요. 대박. 우와, 감자 퓨레.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와. 아 이게 감자구나. 이게 감자구나. 뜨거워. 요 넣었어 입에? 너부터 울것 같은데? 넣었어 입에? 음 감자 안 뜨거워요. 감자 안 뜨거워. 감자 안 뜨거워. 어? 와, 진짜. 치즈랑 감자랑 조합이 너무 너무 좋은데? 여기다가 우리 순살 알고. 자 신지 첫 수를 들어갑니다. 첫 포크. 맛있겠다. 일단 너무 맛있게는 먹네요. 어어. 미친 것 같아. 음. 아, 소스 너무 맛있다. 이게 부합이 그 소스가 너무 세게 맵지 않아. 네. 그냥 매운 기운만 돌게 해주잖아. 그냥 은은하게 매운 기운만 돌게 해주잖아. 그래서 너무 맛있어. <웃음> <웃음> 너무 맛있어요. 진짜. <웃음> <웃음> 완전 고소할 것 같아. 와, 위에 스테이크도 올라가 있어요? 와이 네. 맛도 아, 보고 저 네, 맛도 네. 보고 네. <웃음> 진짜 맛있게 생겼어 와, 뭐야? 이것도 버섯 향이 장난 아니야 그리고 치즈 향 치즈도 찐하게 치즈 들어가 있네? 치즈가 남거든 여기다 밥을 올려서 최고다 최고다 완전 다른 음식이 되네 아, 아니 버섯 향이 진짜 먹자마자 딱 올라오잖아 음 <웃음> 아 근데 김이 뭐랑 뭐랑 나는 게 아, 그냥 편안하다 음. 네, 따뜻해지는 것 그러니까. 같으면서 완전 다른 김제네 와이 진짜 너무 맛있다 야들야들하고 안에 육, 육향이 입안에 진짜 가득해요 브로이랑 양송이랑 그 브로콜리 향이랑 와 크림도 쫀득해가지고 너무 잘 어울려 와 저는 너무 너무 너무 디스 타일이야 너무 고네 자리를 한번더 내볼게요 음 일단 이쪽으로 하나 가야 될것같아와 낙지가 통으로 올라가네요 와. 낙지치찌 와. 쭉쭉 빨아줘, 국수 먹듯이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통째로 다 먹네 때 네? 먹어봐 말 필요 없어 쪼깃쪼깃하니까 쪼깃쪼깃하고까쪼깃쪼깃하 쪼깃쪼깃 쪼깃쪼깃 입에서 터져 터져 음. 끼응 음. 많이 뜨겁지? 어. 음. 이 램도 지금 면치 이만한 어. 주먹만한 게 들어갔어요 면이 싫고 음. 얘기해 음! 음. 매워? 응 음. 해산물이 너무 많아서 약간 짬뽕스러워요? 어 짬뽕 파스타 같은 느낌. 뭔가 <목소리> 짬뽕 파스타. 해장 파스타 같은 느낌. 맞아. 어 근데 진짜 해장 파스타 느낌이 확 난다. 어 맞아. 매콤해가지고 진짜 맞아, <목소리> 맞아. 해장 파스타 느낌 있어. <목소리> 그렇죠. 매장 어, 파스타.